쇼핑을 해왔어요 여름에 입으면 뭔가 핫한 여자 될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진짜 캐주얼하게 착용하기도 너 얼마 전에 자라 매장을 갔는데 이번 컬러가 엄청 튀는 제품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전 네, 개인적으로 무채색보다는 튀는 색상들을 좋아해서 여름도 다가니까 자라 룩북 영상을 찍으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쇼핑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다니엘 웰링턴 측에서 신상 쿼드로 라인이 나왔다고 해서 저희 채널에 제품 협찬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예쁜 제품을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요 제품이랑 제가 자라에서 직접 산 제품들이랑 룩북 영상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 웰링턴 브랜드 측에서 쿼드로 라인이 출시되었어요. 실제로 다니엘 웰링턴에서 스케어 워치가 처음으로 출시되었다고 하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시계 색상은 총 3가지가 있고 화이트, 블랙, 그린 색상이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액세서리나 포인트가 되는 제품은 컬러가 있는 제품이 좋아서 그린 색상으로 선택했어요. 실제로 제가 로즈골드 색상을 너무 좋아하는데 로즈골드 메탈 시계라서 더 마음에 들었어요. 여름에 착용하기도 답답하지 않아서 괜찮더라고요. 스트랩도 메탈과 가죽으로 두 가지 버전이 나오는데 메탈 라인은 실버, 로즈골드, 블랙 이렇게 세 가지가 새로 출시되었다고 해요. 제품마다 호환이 가능해서 가성비가 좋은 아이템이더라고요. 한 가지 제품을 사도 원하는 스트랩을 추가적으로 구매해서 여러 가지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점이 좋았어요. 교체도 제가 직접 손쉽게 가능해서 좋았어요 그리고 다니엘 웰링턴 측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에게 할인 코드를 제공해 주셨어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유피로고 21을 입력하시면 전품목 15% 할인이 가능하니까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먼저 제 눈에 제일 찐 제품이 하나 있었어요. 이 제품인데 제가 또 여름은, 여름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 제품 그냥 그린색 탑 미니 원피스거든요. 탑 미니 원피스인데 이 색상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탑 하나 입고 또 난방 하나 걸치고 이러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직접 이걸 착용해봤는데 탑 라인이 엄청 짱짱해서 흘러내릴 걱정도 없고 몸매를 다 잡아줘서 기본 라인으로 너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자라에서 기본 아이템들을 엄청 많이 구매하거든요. 뭐 반팔티라든지 탑 라인이라든지 기본 제품들을 엄청 즐겨 구매해서 이 제품이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 흠. 컬러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쁜 거예요. 여름에 입으면 은 뭔가 핫한 여자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예뻐. 전 개인적으로 여기다가 캔 모자 쓰고 이렇게 입어주면은 너무 예쁠 것 같아. 이캔 모자 딱 써주고 원피스만 딱. 좀 부담스러우시면은 흰색 와이셔츠 이런 거 걸쳐도 너무 예쁠 것 같아. 이 스트랩하고도 딱 깔맞춤이어서 너무 예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이 색상의 나시를 봤는데 컬러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저 이런 핑크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라 해야 되지 캔디 색상 같은 핑크? 제가 또 개인적으로 핑크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옷에도 핑크 색상 옷이 되게 많은데 많이 노출된 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인들은 다알 거예요. 제가 핑크색색 되게 좋아하는 거. 그래서 이 나시랑 제가 또이 치마를 받지않습니까 미니 치마인데 너무 예쁜 거예요. 실제로 입었는데도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이거안살수 없었어요. 이 치마. 뭔가 하이틴에 나올 법한 그런 치마. 연청이 너무 잘 뽑혀서 너무 예쁜 거예요. 뭔가 두루두루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이 제품이랑 이 나시랑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입은 거 너무 귀엽죠? 이렇게 모자랑 같이 매치해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 이렇게 그리고 이 제품은 스트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가죽 스트랩으로 교체를 해줬어요. 조금 뭔가 더 캐주얼한 라인에는 가죽 스트랩이 더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 근데 개인적으로 가죽 스트랩을 선호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품 너무 고급스럽게 빠져서 진짜 데일리로 착용하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캐주얼하게 착용하기 너무 예쁜 것 같아. 짠! 요 바지는 실제로 자라에서 구매한좀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여름에. 이렇게.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 개인적으로 이렇게 튀는 컬러 조합도 너무 좋아해서 딱이 핑크 나시 보니까 집에 있는 이 바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해봤어요. 제가 정보는 더보기란에다가 따로 기재를 해드릴게요. 여기 이 블랙 나시. 기본 아이템으로 너무 착용하기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화이트에 있었으면 두개다 구매를 했을 텐데 몰라요. 매장에는 블랙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화이트도 구매를 하고 싶었으나 블랙밖에 없어서 블랙만 사게 되었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골지 소재로 되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민자보다 또 이런 골지가 좋더라고요. 지금 입고 있는 것도 골지 제품이거든요. 원래 이렇게 이렇게 만졌을 때 느낌이 좋아서 골지를 소호한것 같기도 해요. 이 탑도 너무 독특해서 예쁜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치마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냥 진짜 휘뚜루 마뚜루 잘 입을 것 같아요. 아무 때나. 컬러 두합이 블랙이랑 옐로우 이렇게 예뻐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